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행동에 제약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겪고 있죠.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안 오니까 이제 매출도 많이 떨어질 거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도 괴롭기도 하지만 인생 자체가 원래 괴롭습니다. 그냥 원래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. 인간 자유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. 내가 출근하지 않고 돈을 벌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. 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만원 지하철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힘들게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 전부터 이미 지쳐 있어요. 전철을 타도 그냥 내 인간 본연에 의지면 그냥 팔 휘저으면서 그냥 편하게 타면 되는데 만원 전철이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또 오해받지 않으려면 팔짱을 끼고 또 서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행동을 취하기도 하죠. 이것 자체가 괴로운 행동이에요.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죠. 취업 관문이 굉장히 좁다는 걸 느끼게 되고 어떤 관문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행복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냥 또 다른 관문이 계속 시작돼요.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. 완전체가 되는 이 시점에 올 거라는 기대치를 완전 낮춰버리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내 문제에 집중을 해요. 내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한 사람 같아요. 근데 내가 어떤 뒷동산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소리를 한번 외쳐보세요. 나처럼 시험 못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. 그럼 엄청나게 손을 들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. 이혼을 했으면 괴롭죠. 괴롭고 막 힘드니까 또 쇼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되뇌이죠. 나 인생 망쳤어. 인생 힘들어. 또 근데 뒷동산 한번 올라가요. 올라가가지고. 자, 이혼해서 힘든 사람. 엄청나게 또 손을 들, 저도 마찬가지죠. 괴로운 일이 생겨요. 이틀 전에도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금액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아유 죽겠다 죽겠다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 직원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자이유튜버도 보고 있을텐데 유튜브에 대고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또 너무 힘들고 힘들고 죽겠다 죽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친구가 있겠죠 아나 힘들어 나 요즘 취업도 안되고 요즘 이직하려고 하는데 또 이직이 너무 힘들어요 그 연봉도 깎였어요. 죽겠다 죽겠다. 그래서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하루 이틀은 이제 들어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친구도 입장에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못해요. 야 나도 힘든데 너 나도 힘들어. 그 친구의 말을 계속 꾸역꾸역 그래도 잘 들어주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계속 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전화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전화 듣고 있는 친구도 그 사람도 며칠 전에 잘렸을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엄청나게 의기소침해 있고 너무나 의울하게 있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나 당신하고 친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집안에 우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토로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걸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것조차도 계속 입 밖으로 힘들다 힘들다 내보내다 보면 이 말도 습관이라는 게 부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습관이 돼요 아, 누군가의 에너지를 자꾸 뺏게 됩니다 아주 깨끗한 A4 용지를 한 장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매일 근데 겉보기엔 굉장히 깨끗하니까 내가 이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음.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밖에 들고 다니면 먼지도 달라붙고 다른 생채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%인 거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인생 자체가 아주 깔끔하고 힘든 일이 조금 생기면 내가 그거를 감당 못하고 계속 바들바들 떨면서 아 죽겠다 죽겠다 어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져 a 4 용지 자체가 이미 러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낙서도 조금 있고 낙서가 조금 있으면 어때요? AF용지 너무 깨끗한 거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 이미 낙서 누가 조금 해놓은 거 들고 다니세요. 내가 낙서 조금 한거 그냥 들고 다니세요. 그렇게 낙서가 코너에 있어도 여백은 충분히 있어요.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어떤 괴로움인데 내가 말로 한번더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실체화가 됩니다. 열심히 내가 달리다가 주저앉아버려요. 뭐 마라톤 뛰다가도. 누군가는 친한 사람이 옆에서 몇 번은 다독여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넘어져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독이던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닌지는 내 스스로 판단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이걸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